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유성 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한테 저기 척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 혹은 디스크 돌출 허리 디스크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해야 치료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동해서 올리게 된 이유는 어 지난주에 어 우리 경남에 계신 어떤 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어좀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제가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는 게좀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경남에 계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잘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 어, 꼭잘 활용, 적용해 보시고 음. 일단 뭐 설명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척추관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도 동일해요. 디스크 돌출도 동일하고 허리. 어. 일단은 그 척추관이라는 건 여러분이 조금 조금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척추가 어떻게 보면 머리 머리 가운데서 에 이렇게 목을 통해서 이렇게 골반까지 내려가는 게 척추잖아요, 그죠? 어, 척추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에서 이제 뇌신경, 이 뇌에서 이제 모든 신체 저걸 주관을 하니까 머리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가 척추관이에요. 그러니까 척추는 뼈고 척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관이 있어요, 관. 척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 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 물, 물이 흘러가는, 그니까 러 척수액이 흘러가는 광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뭐, 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척추는 이렇게 보통 뇌부분으로 나뉘어요. 뇌부분은 이제 머리에서, 이제, 머리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목을 지나는 척추를 경추라고 그러고, 이제 가슴을 따라서 내려가는 척추를, 어 이제, 흉추라고 해래 가슴 흉자 써서, 흉추라고 그러고, 이제, 허리를 지나는 척추를, 어 요추라고 그러고, 요추. 자, 허리 요자라 써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계를, 뭐, 다리에는, 뭐, 척추가 없지만은, 신경계를, 어 이제, 하지, 하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추, 어 흉추, 요추, 어 하지, 이렇게, 네개 부분은 나뉩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하나 하여튼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애기, 그러니까 신경 애기 흘러가는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경을 전달해주는 어 통로고 관이에요. 어 동글방하게 이렇게 어머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척추관이 눌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습관이나,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거나, 뭐, 걸어다닐 때 자꾸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이제,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허리를 자꾸 구부리고, 이렇게 노동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결국은 척추가 이렇게 꺾여요. 그죠? 척추가 허리 부분이 이렇게, 요추 부분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 꺾이면서, 이제, 이 척추관을 누르기 시작해요 꺾이면서, 먼저 디스크가 돌출이, 탈출이 돼요. 디스크가 밀려서 이제, 이제 디스크는 아무리 그 이제 척추에도 이제 우리가 뭐 사골 이런 거 끊이다 보면 이제 동물의 뼈를 보잖아요, 그죠 어. 뼈 마디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 마디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이제 완충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척추가 꺾이면서 이제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거야. 옆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 척추관을 눌러버리는 거야. 눌러버리면 이제, 신경계가, 신경액이, 네? 척수액이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니까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거의 동일한, 어, 얘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 뭐, 뭐, 저, 뭐, 아주 전문가 분들은 뭐, 따로 구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통 이제, 보통 이렇게 있으면, 보통 앞쪽으로, 배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척추가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배쪽, 배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어, 이제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치료 방향이다. 그러니까, 척수액이, 신경, 그러니까, 신경이 잘, 다리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찌그러진 척추관을 바르게 펼쳐주고 또 돌출되어 나오고 있는 압박을 어, 돌출 삐져나오고 있는 이제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네. 어, 그 부분을 다시 집어 넣어 주는 것이 어, 치료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뭐 우리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고 보고 어머니도 하여튼 어떻게 하 일단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머리도 똑바로 세우고 하는 바른 자세는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일꾸부정하게 있는 게더 편하다고 느껴요 문제는 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운동을 한다. 막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막 운동을 한다. 달리기를 하고, 뭐 줄넘기를 하고, 막 운동을 한다. 이런 게, 그 사실은 편한 건 아니에요. 힘든데, 건강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 줄넘기를 하라, 헬스장에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 어머니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머니한테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든 이제 연세가 많으면 어 기본적으로 그 얼굴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목도 가늘어지고 팔뚝도 가늘어지고 어깨와 가슴도 가늘어져요. 얇아져요. 얇아지는 게 오래 살면서 할수록 그러니까 이 머리 쪽에 있던 피, 가슴 쪽에 있던 피, 팔에 있던 피가 자꾸 이렇게 복부와 다리 쪽으로 자꾸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자면서 이게 다시 올라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어딘가 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데 이제 팔 운동 이런 건잘안 하세요. 머리 흔들기, 머리 운동도 안 하시고 목 운동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다리 혈관, 복부 혈관이 점점 커져가요. 다리 혈관이 커져가면 나중에 이제 하지정맥류나 다리가 붓거나 뭐 이제 못 걸어 다니는 현상이나 이제 복부 혈관이 커져가면 이제 뭐 비만 증상이나 소화 불량 증상이나 설사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어 이제 치료 방향을 어 이제 척추관 아까 아까 말씀드렸죠 찌그러진 척추관을 바로 잡는 작업과 함께 자 밑으로 복부 그러니까 배와 다리 쪽에 있는 피 심지어 이제 가스가 있어요 복부 창자 속에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잘 빠져나오면 건강한데 가스가 잘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명치통증이다 뭐 소화불량이다 설사 방귀증상이다 잦은 체기다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문제는 피를 끌어올려야 되고 가스를 끌어올리면서 이 척추관을 척추관을 바로 잡아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그런 운동 쪽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동을 하시다 보면 내 몸이 참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몸 속에는 약 13만 킬로미터 km, 13만 킬로미터라면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13만 킬로미터의 혈관들이 우리 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오 리터 정도의 또 피가 들어있어요. 콜라병. 일점오 리터 콜라병 한세개반 한 정도 되는 피가 우리 몸속에 가득 차 있고 그 피가 1 3만 킬로미터 십삼만 킬로미터면 그 제주도에서 이제 우리나라 두만강까지 한1 3 0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글이에요. 근데 그런 혈관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피가 막 올라오면 얼굴이 살아나요. 또 목이 자꾸 굵어지고 치맥기가 사라지고 뇌혈관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거는 어머니한테 달린 거예요 이거는 어때 보면 굉장히 지속성이 있고 끈기 있는 그런 작업이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치료 방법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적용하시는 사람의 마음 자세나 정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죽을 때까지 이런 운동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그걸 무시하다가 한 20년 동안 병자로 살았거든요 상상을 못할 고통 속에서 살았다가 이제 겨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뭐 이래 살다 죽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몸을 잘 움직이시면 자꾸 건강이 좋아져 가요 아프던 것도 안 아프기 시작하고 점점 소화도 잘 되기 시작하시고 어? 소변 보는 것도 좀 규칙적으로 변해 가시고 밤에 소변도 잘안 보시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소화도 잘 되시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아까 제가 피를 끌어올려야 되고, 어 일단은, 가스 문제는 제처럼, 일단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머니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제가 이렇게 하면, 자 힘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제가 모래,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어머니한테 모래주머니를 찾는 얘기는 지금 안 하겠어요. 근데,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팔 쪽으로 피가 와요. 우리 몸 가운데 있던 피가 팔 쪽으로 와요. 주먹을 쥐었다고 얘기니다꼭 기억하시는 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온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흔들면 어이 배에 있던 피, 가슴에 있던 피가 머리로 올라와요. 어머니. 머리를 흔들면 배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올라와요. 또 팔을 흔들어도 배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올라와요. 그 실질적으로 피가 가는 곳에 또 가스가 이동해요. 복부에 있던 가스가 자꾸 빠져 나와요. 바람을 불고 팔을 흔들면 어머니어한 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운동을 하면서 날숨을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날숨이라면 이제 들이마시는 건 들숨이고 내뱉는 거는 날숨이에요. 날숨이 되게 중요해요. 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날숨을 해야 돼요. 날숨을 안 하면 운동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니까 꼭 기억하시고 날숨은 5초에 한 번씩 운동하실 때 머리도 흔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머니는 건강을 추구를 하시고 건강을 아 내가 몸이 좀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습관적으로 계속 팔을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고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나 TV를 볼 때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머니 몸은 건강해져요 다시 몸이 살아나요 얼굴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왜? 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상상과 설명드리긴 곤란해요 어머니가 동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동영상을 자꾸 보시다 보면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하여튼,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이렇게 좀 팔을 흔들면서 걸어 다니고, 그죠? 습관적으로 머리도 흔들고, 자, 앞니발도 이렇게 딱딱 거리면서 바람도 자꾸 불어주고, 그죠? 5초에 한 번씩. 어. 이게, 이게 어머니가 지금, 이제, 그 보통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가 오신 분들은 보통, 배 쪽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압박감으로 척추가 밀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요통, 허리 통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스 이제 그 창자 속에 압력이 너무 높으면 가스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가스가 잘 빠져 나오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는데 가스가 안 빠져나오면 식욕도 떨어지고 밥도 안 먹게 되고 왜 넣어주면 너무 불편하니까 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만 넣어라 그만 넣어라 감당이 안 된다 뭐 방구라도 나오면 좀 다행인데 방구도 안 나오고 이렇게 트림도 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척추도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디스크도 또 튀어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 일단은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라.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게를 조금 걸고 이렇게 하면 피가 더 빨리 올라와요. 빨리 올라와서 올라왔던 피가 안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이 동영상을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 반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단은 그냥 뭐 시작됐으니까 앉아서 하는 운동들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피를 좀 자꾸 끌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병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이제 1.5리터 물병인데 그죠? 뭐 길에서 줬었어요. 이렇게 물을 담았어요. 일단 어 어머니가 이 근데 이거는 어머니한테 너무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5L예요. 그런데 한 500ml 정도 콜라병. 어머니 지팡이는 들수 있다고 했으니까 500ml 정도 되는 콜라병을 두 개를 주고 오셔서 어? 어, 집에 있는 거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 팔 운동을 어머니가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네, 연세가 많으시면 어깨 통증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자, 어머니가 어깨에 뭐 50견이 있으시면 50견 3일 치료법 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또혹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충돌증후근이나 뭐 어깨 스퀘염이나 이런 것들 견갑골이나 이런 통증이 있으시면 그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보면 어깨 통증 치료법이나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거 보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두번 세번 들어보시고 치료에 잘 조,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하고 같이 해야 이제 어깨도 안 아프고 몸도 튼튼해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팔 운동을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는 걸 이렇게 똑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이걸 병행을 안 하면 요가만 하시다보면 나중에 팔꿈치가 아프게 돼요 팔꿈치가 아프게 되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덜어 주게 되면 이제 팔꿈치 근육도 움직이면서 팔꿈치가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프시면 뭐 어떻게 하라 첫번째 두번째 손가락을 쥐고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있고 혹은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을 끼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덜어 주라 이런 것도 있고 그 치료법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깨 쪽이 너무 이제 어깨가 아프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척추관협착증 통증은 그 신경이 눌리면서 아픈 거예요. 그것 그것도 이렇게 바른 운동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신경이 잘 통과가 돼야 예? 척수액이 잘 통과가 돼야 이제 신경이 살아나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운동을 해야지 이게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프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육은 우락 부락한데 어, 견갑골이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뭐 뒷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다고 건강하다 이런 거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러니까 좀 알고. 제대로 운동 하신 거. 어머니, 그 동영상 꼭 찾아보세요. 어, 어깨 통증 치료법, 혹은 견갑골 통증 치료법, 뭐, 어,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5 0견3일 치료법도 꼭 찾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팔 운동을 그렇게 이제 팔 운동 어머니한테 딱두 가지만 할게요. 요거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운동을 하면서 머리 흔들고 바람 불고, 바람 불고. 자팔 운동을 요렇게만 하세요. 어.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사실은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이 게, 제일 중요해요. 어 사실은 이제 가장 어, 즉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앉아서 하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건를이 운동도 꼭 필수적인 운동이다. 어? 어머니가 이제 배에 있던 피를 자꾸 끌어올려 줘야 배가 편안해져요. 배가 편안해지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간혹 주의사항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절대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세요 2보 전진했다가 아좀 무리가 됐다 싶으면 1보 후퇴하세요 아 이런 말을 간혹 자주 해요 뭔가 무리를 하게 되면 몸살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좁아진 혈관에 피가 너무 갑자기 들어오면 피가 또 통과가 안 되면서 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운동의 강도를 운동하는 횟수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셔야 돼요. 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 올려가시다 보면 분명히 한 3, 4개월쯤 지나면 허리 요통이나 어떤 다리 쪽에 분명히 극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다, 안 아프다 이런 현상들이 어, 굳이 3,4개월 안 가도 돼요 한한 1,2개월 가다 보면 분명히 허리가 좋아지고 있다 근육이 잡히고 있다 몸이 바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바라봐야지 아, 나한 일주일만 해보고 아이고 몸살이 왔네 어깨가 아파서 못하겠네 뭐또 머리를 흔들었만은 머리가 아프네 막, 막, 어머니 때려보면 머리 아플 때는 또 두통 정상이나 어지러움증 정상 치료법이라는 동영상도 제가 올려드려놨거든요. 그것도 잘 보시고 꼭 치료해 보시고 어그 하여튼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운동하는 강도를 올려가세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1.5리터를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어머니는 굉장히 튼튼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체력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얼굴도 살아나고 목도 자꾸 흔들면 목근육도 살아나고 가스도 잘 나오고 치매 그러니까 기억력 떨어지는 현상도 자꾸 올라 좋아지고 자꾸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머리 자꾸 이렇게 흔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강도 조절을 해야 돼요막 처음부터 머리 흔드는 게좋다이러면 하루종일 흔들어 버리면 머리가 두통이 와요 하루종일 흔들면 안되고 이렇게 하다가 아 머리가 좀 아프다 싶으면 아또 머리 흔드는 거 멈추고 그죠? 어, 뭐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멈췄다가 또사하고 세게 이렇게 안흔들어도돼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그죠? 어. 그게 하여튼 모든 것들은 제가 방법을 가리켜드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저도 욕심을 되게 많이 냈어요 아,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 욕심을 내갖고 몸살이 오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막 담이 오기도 하고 저도 막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막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면 막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으니까 절대로 이 머리를 써서 좀 지혜롭게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아, 오늘 파른들기로 5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한 5분만 하자. 다음 주에는 7분으로 느리자 그 다음 주에는 10분으로 느리자 이제 몸이 아주 안좋으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런 자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시고 생활을 하시면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리면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디스크가 밀리면서 척추관을 압박을 계속 주게 돼요. 뭐 그러면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가 다리 통, 통증이 온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허리를 이렇게 펴셔야 돼요. 펴시는 거는 무리가 기준이 그냥 허리만 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을 이렇게 내민다. 그러니까 원래 자세는 아무리 엉덩이를 약간 뒤로, 뒤로 보내고 가슴을 약 앞으로 내밀고, 자꾸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그 보통 이렇게 시키면 10분 또 이렇게 못 있어요. 처음에 하면. 막 허리가 더 아프다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막시한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명현현상이라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됐던 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다 보면 꼭 그, 어떤 통증이 나타난다든가 뭐 근육이 뭉친다든가 이런 명현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명현현상이 무서워서 치료법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우스개소위로 그런 얘기 했죠 어깨가 빠지신 분들 병원에 가면 어깨가 빠져 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어깨 가면 이제 어깨뼈를 맞춰 줘야 되는데 그 맞추는 작업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나,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 그게 너무 아파서. 근데 다시 그 통증을 넘어서서 이 어깨뼈를 맞춰버리면, 이제 통증이 싹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증을 못 견디니까, 아, 치료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어머니가, 그, 뭐 처음부터 이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 자꾸 펴려고 펴려고 펴려고, 펴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고 자, 걸어다닐시도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어머니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걸어다녀요 어떻게 하든 허리를 좀 뒤로 빼고 가슴을 펴고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고 팔도 이렇게 흔드시면서 걸어다니시고 권투를 하세요 권투를 권투를 하시고 어 이렇게 걸어다니면 어 다리도 가벼워지고 어 하여튼, 좋아지는 게 많아요. 어, 많고. 하여튼, 이제, 걸어 다닐 때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다리도 조금 높이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게 좋아요. 어. 다리를 질질 끌듯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이제, 연습 많으신 분들은 다리가 안 움직여, 사실은. 혈관이 너무 커져서. 다리를 자꾸 높이 들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팔과.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게 어머니한테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고. 그, 공원에서 운동하실 때나 이럴 때도, 어, 어머니한테 많이 걸어 다니, 지금 당장은 많이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 등산 같은 거할 때도 등산은 또 지금 당장은 등산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어머니가 그 연세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누워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은 누워 있으면 회복이 돼요, 원래가. 낮 동안에는 다리를 자꾸 쓰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꾸 걸어 다니면 다리 쪽으로 피가 자꾸 내려가요, 상체에서. 자, 내려가면서 결국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묵직해져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누구나 자게, 돼요. 밤에 잠을 자게 돼요 자게 되면 이제 다리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천천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면 이제 다음 날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제 다리가 더 가벼워져.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회복이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리 혈관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누워있어도 피가 이 끝까지 안 올라와 버려요. 안 올라오면서 결국은 뇌에 피가 안 가고 뇌 경색이 일어나고. 치맥기가 나타나고 뇌가 뇌가 피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뇌경색이 온다거나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뇌질환이 나타나고 하여튼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왜 좋은가 하면 누워 있으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머니 그죠? 아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면서 또, 또 적절한 운동을 취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회복도 되고 또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운동을 그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은 굉장히 많아요 어. 잠깐만요.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일단 어머니 기준에서 앉아있을 때도 어머니 이렇게 가만히 허리를 쑥 그리고 있는, 이렇게 똑 펴고 있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어머니는 자꾸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팔도 얹으시고 머리도 얹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똑바로 편 상태에서,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 이 동작도 하루 생활하시면서 생각나시면 자꾸 하세요. 막 TV를 보고 할 때나 이렇게 꼭 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 뭔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줄어든다. 아 뭔가 몸이 가볍다. 통증이 줄어든다. 아 이게 포인트예요.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좋아지는 게 있으면 그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계속 끈기 있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치료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해요. 뭐 하루나 이틀 해보고 뭐 효과가 없으면 에이 또 사기쳤네 이사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어니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오늘 좀그 어디 다녀왔어요. 잠깐만요. <목소리> 어이, 죄송합니다 자녀가 저... 아... 어, 딸애가 초등학생인데 오늘 조금 어, 어디 좀 어,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연락을 온다 그랬어 어. 그래도 허리 운동을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절대 짧게 바라보세요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네, 어머니 그 요런 운동도 하시고 그죠? 네,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그 운동 효과에서 1등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서 어,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앉아서 하는 운동이 뭐 하여튼, 아, 어머니 하여튼 가르쳐드려도 너무 많아요. 어머니, 소화도 잘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화도 잘안 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앉아있을 때, 편히 똑바로 하고, 항상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약간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시고, 왼쪽 다리는 약간 이렇게 펴세요. 약간 펴시고, 약간 펴시고, 약간 몸을 왼쪽으로 기울인다, 이런 느낌. 왼쪽으로 약간 기울인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그죠? 머리에서 네. 어머니가 이걸 따라 하실지 못 따라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네. 어머니 한, 한 10분에 한 번씩 어머니 요것 좀 해주세요 10분에 한 번씩 오른쪽 다리나 이렇게 두 번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자, 한번두번 번. 바람 한번 불고 자, 10분에 한 번씩이요. 10분에 한 번씩. 네. 오른쪽 다리는 두 번을 들었다 내리시고 왼쪽 다리는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약간 왼쪽 다리를 눌러주세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요걸 10분에 한 번씩 오른쪽 다리 두번 왼쪽 다리 두번 이렇게 해주시면 어머니가 소화기능이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해요.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팔 흔들고 머리 흔들면 가스가 잘 빠져나오면서 아랫배 아픈 거나 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지기 시작해요. 꼭 기억하세요. 10분에 한 번씩입니다.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소화 기능이 회복되실 거예요. 그죠? 꼭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웃음> 자, 누워서 하는 운동이 1등이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이제, 척추관, 이제, 압박받는 척추관을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 어머니가, 이제, 골고루 하셔야 돼요.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아, 일단은, 어머니는, 그, 밤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밤에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이부자리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부자리 조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하여튼 뭐그 너무 그 잘못 적용하시면 좀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두려워요 제가 좀 두렵고 어. 일단 낮 동안 운동하실 때는 꼭 베개를 베지 마세요. 베개를 빼시고 누우셔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냥 똑바로서 오히려 이렇게 다리 쪽은 뭐 이부자리나 이렇게 해서 다리 쪽은 조금 이렇게 올려 두는 게 좋아요. 그 어머니가 어 다리혈관이 커져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다 다리혈관이 커져요. 그래서 다리를 약간 이렇게 어 이부자리를 한 요정도만 해갖고 다리를 좀 종아리 부분하고 발 쪽을 조금 올려두고 그렇게 누워서 되세요. 어, 누워계시면 되게 좋아요. 뭐 주무실 때도 만약에 이불자리 조정을 안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옆으로 누워서 자지 말라고 했죠. 그죠? 후,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제 뭐잘 때는 다리를 펴고 자더라도 이제 보통 이렇게 낮에 운동할 때는, 이제, 이런 무릎을 조금 굽히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 굽히시고 시작하는데. 일단, 어머니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척추는, 이제, 몸의 양방향, 그니까, 앞쪽도 있지만, 뒤쪽도 중요해요. 그,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골고루 형성해주면서, 아, 문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자꾸,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니까,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이제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허리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요 허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다리를 이렇게 그냥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펼쳐버리면 허리에 너무 충격이 올수 있으니까, 다리를 뭐,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한, 한, 여다섯, 한, 다섯 번 정도 해준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엉덩이를 덜썩, 덜썩, 덜썩 끓여주세요. 자, 또 내리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시, 엉덩이를 이렇게 덜썩, 덜썩, 덜썩. 자, 어깨로 이렇게 받치고, 어깨 뒤쪽 어깨로 받치고 이렇게 덜썩덜썩덜썩 끓어주시고 자, 이렇게 자머니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이거예요 그니까이 앞쪽과 뒤쪽을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골고루 해주시면 아까 찌그러져 있던 이제 척추관이 뭔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디스크도 슬슬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냥.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이건데, 이제 여러, 어머니가 요거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어, 어머니가 왠가 하면,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온갖 정상들이, 체키랑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이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다리를 들고, 자, 이제, 이제 다리 드는 게좀 익숙해지면, 어머니가 할수 있는, 자, 이렇게, 물장구 치듯이 발끝을 축축축축 축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시면 이제 발목이 시원해져요. 피가 빠져 이렇게 팔 피가 내려오면서 빠져요. 네. 자 이렇게 해보시고 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고 다시 또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툭툭툭툭 이렇게 쳐보시고 어, 이렇게 다시고 또할수 있는 운동은 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위 접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위 접기라고 해요. 가위 접기, 가위 접기,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가위 접기 앞뒤로도 이렇게 하시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옆으로. 자 바람 부시고 입으로 바람 부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위에서 좀 하셨다면 또 다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하세요. 자 엉덩이 들고 또 이렇게. 또 요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 요것도 좀 하셔야 돼요. 발을 쫙 펴고, 자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자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드는 거야. 이렇게 들면 척추관이 쫙 펼쳐져요. 자 이렇게 조금 버티다가 내려오고. 자 이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면, 어머니가 머리가 아파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 뭐, 등이 아프다든가, 이런,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여튼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하루 정도 쉬셔야 돼요 하루 정도 쉬시든가뭐 반나절을 쉬든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루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요동작은 어. 요동작은 천천히 하루에 한 두세 번 하다가 뭐한달좀 지나고 나면 한 서너 번 하다가 또한달 지나면 네 다섯 번 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요 동작, 요 동작. 무슨 동작? 이렇게 하는. 요 동작을 하다 보면, 허리에 약간 압박감이 올 거예요. 그, 이게, 사실은 압박감이 명연현상이에요. 명연현상인데, 이 압박감이 두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도전을 하면, 그런 압박감이 슬슬 없어져요. 혈관이 다시 형성이 되고, 근육이 형성이 되면서, 그, 땡기는 느낌이나 압박감. 제일 나쁜 게 이, 리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절리는 느낌은 그 염증을 불러 일으키는데, 목이 절린다. 절린다와 목이 땡긴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땡기는 거는 피가 거기에 너무 많이 있다는 라 거고, 절린다라는 거는 약간 염증이 생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땡기는 그러니까 거는 무조건 나쁘게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온갖 근육이 다 땡겨요. 음이 오고. 그런데도 계속 하죠. 하루 쉬었다가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하여튼, 요, 요 운동은 하루에 한 두세 번만 하시다가 점점 올려가세요. 어, 잘라, 천천 올려가시고. 자, 어머니가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리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양발을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세요 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 올려놓고, 무릎을 이렇게 살살, 살살 움직여주세요. 살살, 살살 움직여주면, 이 무릎 근육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고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 요렇게, 이렇게 바꿔서도 하고 이런 운동도 하시고 또 이제 무릎이 좀 괜찮으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기도 하시고 후, 자전거 타기도 하시고 또, 또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 허벅지가 점점 굵어져요. 종아리는 가늘어지고 허벅지가 굵어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또 어느 정도 들었 했으면 또 내려서 다시 엉덩이를 들었다가 툭툭툭툭 툭 치고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해도 괜찮아요.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네. 하여튼 이런 운동 뭐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운동, 뭐, 이런 운동, 이런 운동을, 아, 골고루, 골고루 규칙적으로 해주면, 근데 골반이 튼튼해지고, 허벅지가 튼튼해지고, 경추가 바로 잡히고, 아, 아니 경추가 아니고, 척추관이 바로 잡히고, 뒷에 나왔던 디스크가 슬슬 밀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하는 게더 허리 통증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 오시면 위로 많이 하시고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드는 게더 허리 아픈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결국 점점 더 좋아져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어머니. 서두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다리 운동은뭐 하여튼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고 그죠? 반대쪽으로 좀 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는데. 뭐이 운동 자체가 어머니한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골반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허리, 허리부터 시작해서, 골반이,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이렇게 하다보면 막 소리가 나고,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자꾸 운동을 하시면 이제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해. 근육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요 여기가 근육이 생기면, 이제 다리가 가벼워지는 거야.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죠? 어. 네,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운동은 또 이제 다리 운동은 요렇게 하시고 허리 운동도 요렇게 하시고, 그죠? 이제 어. 이제 누워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누, 누워서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지금 어머니가 평상시에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허리를 잡혀줘야 이제 척추관이 펴지는 거야. 펴지니까 이 팔꿈치를 여기 게 땅에 대고 가슴을 이렇게 들여 올렸다가, 바람도 한번 부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자, 가슴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바람도 한번 부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자, 똑같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시고, 자, 위로 이제 트를막 하시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면서. 자, 머리도 흔들어지면 좋아요. 바람을 불면서, 자, 자 이렇게 하시고, 혹은, 이렇게 막, 손도 막, 이렇게 움직이세요. 네. 혹은,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이제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손, 손 등을 땅바닥에 대시고, 이렇게, 지그시, 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뗐다가, 혹은, 이 당수 부분, 그러니까 태권도 할때 당수 부분, 당수 부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쭉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 이제 팔꿈치 통증도 많이 사라져가요.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당수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어, 주먹을 살짝 쥐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죠? 어. 그죠? 니가 내가 아까 물병 얘기를 했잖아요. 물병, 물병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물병을 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 내가 좀좀 좀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되겠다. 좀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 누웠어요. 그죠? 자, 바람 불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어, 어머니 이거 들었다가 내렸다가 할 때는 이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이렇게 잤대, 이 손가락에 힘을 좀더 주고 하시는 게 어깨 통증에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밀어 올릴 때는 밀 때는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아, 이거 이거 규칙을 안 지키면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주고, 자, 이렇게 하시고. 또좀 들었다 싶으면 또 팔꿈치를 대고 팔꿈치를 대고 가슴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 또 이러다가 한 번씩 또, 또 허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어머니 아마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척추관이 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동작을 가르쳐 줬어요 한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반대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한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반대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한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반대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어,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 어, 뭔가 더 좋아진다.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 밀어붙이는 거야.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죠? 에. 자, 이제 다리 운동, 팔 운동은 얼추 이렇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이제 머리 운동이에요. 머리 운동인데, 머리 운동이 제일 위험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 이꼭 약속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 동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머리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쇼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아도 이제 내 몸이, 내 혈관이 적응할 수 있는 텀을 주게 되면 시간을 주게 되면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좋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욕심을 해요. 욕심을. 그게 너무 두려워요. 혹시나 어떤 불상사가 나타나도 아무도 제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저, 저는 절대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어머니, 요건 하루에 딱세 번만 하세요. 한달좀 지나면 네번 하시고 또한달 지나면 다섯 번 하시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두려워요. 두렵고 어머니도 약속 꼭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똑바로 하고 가슴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 뒤통수를 땅에 미는 거예요. 그리고 목과 가슴 앞부분을 이렇게 조금 틀어주시면, 허리에 있던 피, 등에 있던 피가 뒤통수를 통해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뒤로 한번 했으니까 또 반대편으로 한번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머리를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앞니발을 딱딱딱딱 끓이세요. 앞니발 바람 한번 부으시고. 또 바람 한번 부으시고. 내리세요. 자, 또 뒤통수를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뒤통수를 이렇게 누르세요. 바람 한번 부시고. 내리세요. 내리시고. <웃음> 또 반대로 머리를 한번 드세요 이빨을 딱딱 끓리세요 이렇게 흔들어져도 도움이 돼요 흔들어져도 또 내리세요 또 뒤통수를 이렇게 또한번 누르세요 세번하는거세번 내리시고 또 머리를 이렇게 드시고 이빨을 딱딱 또 내리시고 자, 요 동작을 어머니 지금 하루에 세번꼭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죠? 어. 밤에 자기 전에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 해서도 안 돼요. 낮이나 혹은 저녁에 뭐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기 전이나 저녁 먹고 나서 바로 한다면, 이제 잠자기 직전에 하시면 큰일 나요. 잠자기 직전에 하시면 너무 갑자기 머리로 피가 올라와서 어, 뇌출혈이나 이런게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뭐막 정상인들은 막 저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이들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정상인이 아니에요 혈관이 아,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특히 내혈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저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잠자기 직전에 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서도안 되고 낮에 혹은 밤에 저녁에 저녁 먹을 때쯤 돼서 이제 이 동작을 꼭 규칙적으로 세번 해주세요. 아, 네, 세번 해주시고. 그리고 머리가 좀 심하게 가끔 가다가 아프시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바람을 불면서,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머리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지럽다 그래요. 근데 정상인들은 이렇게 해도 아무 어지러움이 없어요. 저도 아무리 해도 안 어지러워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지러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지러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 이것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제 머리 아플 때 이렇게 하시면 머리가 빠르게 회복이 돼요. 어. 근데 하여튼 그 두통정상 치료법 꼭 보시고 머리 흔들고 나면 얼굴이 벌겨져요. 얼굴이 벌겨지게 이제 머리 쪽에 피가 올라오면서 이제 뇌 쪽에 피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막,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무리하지만, 처음에는 한 10번 정도만 흔들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어지럼증도 없다 싶으면 한 20번 흔들고, 어? 한달좀 지나서, 어, 또 한, 한 6개월 지났다 이러면, 이제, 한 100번을 흔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 요 오히려 저, 머리만 더 맑아지고, 더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지럽다, 이게 명현현상이야. 그니까, 러 흔들고 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좀 흔들고 나면 제자리에 이렇게 앉으세요 제자리에 앉아서 아, 조금 흔들면 조정이 돼요 조정이 되면서 이제 어지러운게좀 가라앉으면 다시 일어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어머니가 소화불량이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동영상은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위해서 한번 올려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머니 주무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자리에 눕잖아요 주무시기 직전에 어머니 베개 빼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다리는 살짝 높이시고 이제 날 잡아서 낮에 연습을 자꾸 베개 빼고 누워있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낮동안 혹은 저녁에 잠잘 자때 말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아 베개를 빼고 자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내 몸에도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베개를 빼고 자면 이 뒷골 땡기는 사람이 안 땡기기 시작하고 허리가 아프던 사람이 훨씬 덜 아프기 시작하고 하여튼 설명하기 어려운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개를 꼭 빼고 주무세요 자기 전에 꼭 해야 될 동작을 좀몇개 가르쳐 드릴게요 누우셔서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이동을 해야 돼요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접으세요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접고 어머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왼쪽 다리를 한 이렇게 한 8번 7번 정도로 이렇게 흔드어요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딱 지, 지탱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8번 8번 한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머가딱한 3분 정도 동안 3분이야 3분 절대 그냥 자면 안 되고 딱 3분 동안 보세요 자, 이게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안 보이니까 내가 내리겠습니다 무릎을 자 발을 옆에 펼쳐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털었다가내리요 천천히 너무 빠르게 안 해도 돼요 한 5초에 한 번씩 해도 돼요 보이세요? 자, 무릎을 이렇게 발은 그대로 두고 무릎만 이렇게 털었다 내리는 거야 요걸 딱 3분만 하고 이렇게 이제 무릎만 들었다 내렸다 하고, 3분 다음에는 내려놓고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어머니가 이제 몸이, 소화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한, 한 2시간 내지 3시간쯤 지나면 잠을 깨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가스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잠을 깨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이렇게 자다가 잠을 깨면 옆으로 누워버려요. 옆으로 누워버리면 몸이 더 망가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시다가 한두 시간, 3 시간 지났는데 잠이 깼다, 이러면 아까 했던 동작을 또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자다가 깨서 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이거 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 못해요. 잠에 취해갖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동작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2 시간 지나서 그럼 다시 무릎을 세우고 왼쪽 발을, 왼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한 2분 내지 3분 정도,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천천히, 툭, 툭, 툭. 이렇게 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2분 정도, 한 3분 정도만 하고, 그냥, 또 발을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뭔가 편안해진다 싶으면서 또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주무세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옆으로 누워 자는 거는 좀 위험해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왼쪽으로 누워 자면 조금 덜한데, 그래도 왼쪽으로 누워 자도 뭔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제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어머니한테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 어머니가 이 허리를 굽히고 있는 생활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한테 가장 중요한 동작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드는 동작이나 머리하는 머리를 하는 동작이나 뭐 아까 이렇게 이렇게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 이게 중요한데 또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 동작만 하게 되면 또 큰일 나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것과 이거 하는 동작을 어느정도 처음에는 균형을 맞춰야 돼 위로도 하고 밑으로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 뒤로 하는 횟수를 좀더 올려야 되겠다 왜? 뒤로 하니까 좀더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조금씩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3개월 뒤 4개월 뒤에 5개월 뒤에 분명히 어머니 몸이 다리가 아픈 것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할 거예요 척추관이 펼쳐지면 신경 신경 물질이 원활하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 하여튼 제가 너무 긴 시간인데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좋아지시길 바라고, 어, 어,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고,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아프시다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 뭐,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그 지난주에 후원을 한세 분, 세 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세 분보다, 세븐모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발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기명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참 멋지십니다. 멋지시고,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주 동영상 올리지 못하는 게 나아요. 늘 죄송해요. 한주 동안 늘 부담스럽고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되면 더 자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뭐 다른 분들은 제가 후원에 대한 부담감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네. 걸어다닐 때 운동하세요. 팔은 들고 머리 자주 흔드시고 이빨 닦딱 하시고 또 가끔씩 이 목에다가 힘을 주시면 이거 되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또한 번씩 이렇게 어깨를 덜썩덜썩 거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피를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목 근육도 살아나고 가슴도 이렇게 올라오고 얼굴도 살아나고 다 되게 좋아요. 근데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꼭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세요 어머니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